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스윙에 힘을 어느 정도 주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비거리 그리고 슬라이스를 조금 더 교정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힘을 주고 어느 정도 팔에 힘을 주고 어느 정도 그립에 압력을 늘려준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전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로 공을 칠 수가 있게 돼요. 자그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비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 동작이라고 하죠. 레깅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레깅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자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옆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몸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이 이렇게 끌고 들어와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나눠진 동작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팔이 떨어지면서 몸이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운스윙이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클럽 페이스를 조금 더 쉽게 닫아줄 수 있는 조금 더 슬라이스의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디로프팅을 해주면서 드라이버가 충분히 강한 파워로 나가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비거리를 얻어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은 자, 바로 우리가 이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클럽을 떨어뜨려주실 때 자, 여기 보시면 왼손의 끝에 세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이 바로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도 가장 강하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이 끝에 세 손가락이에요. 가장 끝쪽에서 클럽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세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면 은 그립의 중심점은 이곳이 되겠죠 그러면 은 아무래도 뒷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이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아 반대로 이쪽 끝에 잡아주시면 은 우리는 그립을 끝까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흔들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어 클럽을 끝에 세 손가락을 강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자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은 여기서 클럽을 떨어뜨려주고 몸을 돌려줄 때 자왼손의세 손가락에 약간의 추가적인 힘을 더 주면서 그립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그립 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말아주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끝에 세 손가락을 강하게 말아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은 이걸 그립을 한번더 말아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살짝씩 다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클럽을 말아주면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나의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보다 좀더 클럽이 디로프팅 되면서 눌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스... 클럽 페이스도 훨씬 더 스퀘어가 돼서 맞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려서 돌렸을 때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거나 혹은 공이 좀 높게 뜨면서 공이 힘이 잘안 받는 분들에게는 지금처럼 클럽을 아주 약간 말아지면서 돌게 된다면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한 파워로 말아지면서 돌아주게 되면은 말아지는 동작만으로도 추가적인 비거리를 확보를 할수 있게 되고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간다거나 혹은 드로우성볼로 왼쪽으로 휘게 되는 공이 나오면서 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파워로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만 이거를 언제 해줘야 되냐 자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이거를 말아지고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스윙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휘두르는 공을 클럽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 동작을 해주셔야지 다운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먼저 말아지고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이 조금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은 내가 클럽을 내려주는 동작을 할때 끝에 세 손가락을 아주 가볍게 말아주어주면서 내려주고 아주 가볍게 말아주어주면서 내려주면서 나의 몸이 회전을 해준다면 지금은 타이밍이 약간 늦었죠? 말아지면서 가볍게 회전을 해준다면 전보다 훨씬 더 디로프팅 되면서 강한 탄도로 공이 출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볼의 스피드도 훨씬 더 살아나게 되면서 열려있던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파워로 더긴 더 비거리를 슬라이스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